나진고 운동 못 잡고 그냥 가게 생겼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20마리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9월 10일 조금임 구독자님 부부조사님이신데 여기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오천왕이 왔어요? 네. 어제는 완전히 폭망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색을 봤더니 커피색이더라고요 쭈꾸미는 물색에 굉장히 크게 좌우됩니다 어제 13물이었는데도 바람이 터져서 배가 밀렸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은 조금 걱정입니다 다들 마스크들 많이들 쓰셨네요 자, 웬만하면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열심히 해볼게요 선생님 시작해요 네늦셔도 돼요 자첫 캐스팅 아, 원산도 앞바다 인근으로 온것 같습니다 로드 하나 구매했어요 버급평 캔서티오션이라고 하는데 작년까지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럴 가이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려갈 때 마인이 잘 풀리질 않아가지고 릴은 7.0대1 그릴이고 싱커는 키오라 복돌 스타워 먼저 시작하고 애기는 모짜르트 애기 오우 히트 저도 한수 <웃음> 어르신 저 맞는 줄 알았어요 예와 <웃음> 네. 네. 네. 일주일세 엄청 컸네 와꼴랑돼가지고 엄청 꼴랑대 원래 13물에 햇뜰 때는 폭발적으로 느나느나 해야 되는데, 잘 올라오진 않는데요? 땀은 땀은? 어른쪽기대고 다리 하나 온지 난간대다. 예, 예, 그렇게. 네. 지금은 배들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흔들리는 네, 거야. 왔다갔다, 배들이 왔다갔다 해야 돼. 네. 네, 갈때 오고 올 때가 때니 매일 조심해야 할 어. 네. 안 돼. 응. 으 계시다는데. 와, 엄청 꿀랑대네요. 펜서티오션 스펙표에 보면, 초리대가 0.9mm라고 돼 있는데 버니어 그 캘리퍼스로 재보니까 1.1mm인데. 제 원줄은 다저버 피싱 카페 매니저 형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압 0.2호 선물해줬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얇은데 와 막상 써보니까 또 쓸만하더라고요. 아. 선수가 옆에 계셨네 아.. 여르신 혼자 다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배 엄청나다 어이구 애들이 시야리 커져가지고 좀 가보지만 잡은 것 같아? 애들이 커지니까 못느낄래야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피 d 인데느한줄 알았는데 딱이얼마리네요 태풍 지나가고 어제도 완전히 그냥 안 좋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물색은 괜찮습니다 어제는 되게 처참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왔다. 웃음> 이럴 때한 번씩 때리시는 거예요 <웃음> 와, 진짜 오랜만이란 말이야. <웃음> 가비 나왔어, 가비. 애기, 애기 가비. 허허, 이야, 예, 멋지신데? <웃음> 살려줘, 살려줘. 추가 너무 가벼워. 16호를 올리고 이 9월 1일에 쓴다고 뭐 약속드렸었는데 못 썼습니다 군산 신성호 갔을 때 탐사할 때 선물을 받았는데 못 썼습니다 디오디오 애기 어우 애기 바꾸자마자 먹네? 계속 없었는데 어. 어, 또, 크다. <목소리> 나이스 캐스팅. 나이스 캐스팅. 히트. <웃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잘 잡으시네. <목소리> 정말 간간히 나온단 말이지? 자 소송첩이 쓰겠습니다 오늘은 토성 첩비로좀 놀아 봐야 되겠어 네 올려보세요 조금 자, 얕은 곳으로 오시네요 네, 제일 잔잔한 데로 왔습니다 이팅 아유, 포장에 다뭘미으러니 이쪽은 다 전멸에 전멸 <웃음> <웃음> <웃음> 오후에는 괜찮으시겠죠? 네, 전물은좀 놔요, 좀 그래요, 예. 좀걸랑대고 예, 예. <웃음> 오우 먹네 자 애자는 미스바이트가 없습니다 <웃음> 근데 빼기가 안 좋아 이녀석 이, 녀석. <웃음> 진짜. 진짜 이게 빼는 게안 좋아 빼는 게 애자의 입질 없으면 바로 바꾸려고 했는데 한 마리가 또 나오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20마리 오뭐 갑자기 선생님 포인트 이동하시고 갑자기 나오네 얕은데 몰려 있었나? 뭐누나요아이 정도면 훌륭하죠 오누나요어요 <웃음> <웃음> 님의 애환 오, 여기가 진짜 포인트였네 네 대체 수 여기가 제일 많아요 와 CR이 저기보다 오 진짜 귀오시지 와우 점이 나오는 구간이 짧다는 거아 갔다 갔다 해야 돼부씨잘 잡으시는데 오우 이야 <웃음> <웃음> <웃음> 그거는 안되더라고이막 예, 어? 예. 감으실 때 시면을 보시고 예. 내 채비 보이자 마자 딱 멈추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부드럽게 갈무리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보이면은 여기 예. 예.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딱맞다고그리고 이렇게. 예. 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옆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어. 예, 딱대에 사람 걸리니까. 내가 갈무리하기 제일 좋은, 이게 손잡이, 리리하고 똑같은 거, 길이에요. 예, 예, 예. 잘 잡으시는데, 고거딱 하나 부족하시네. 이럴 때 서방 때려보는 거지, 뭐. 와, 는하다 진짜. 여기 클일났네 자8시반8시 반? 예8시반 반. Yeah. 45마리 반. 자 다음 포인트 넘길 때는 예자 빼고 고추장 바꿔보겠습니다 와 이야 이거 그렇게 괴롭혔구나. 네, 올려보세요. 이동입니다. 자, 책비 바꾸라고 하시네요. 자, 고추장. 층으로 바꿨어요. 오 뭐야 수심이 좋해졌네 <웃음> 나기 저는 별로 안 좋네 허허 변화속봐라 와 갑자기 엄청나이져시네 갑자기 엄청나이져보세요 응. 월미끼 없어졌다 <웃음> 물색이 좋아서 파랑레이저 우리도 한번 가보죠 안돼요 왜요? 너무 잡아요 시간 오래 걸립니다 어 <목소리도> 컷도 또 무슨 10월 하순 하순 사이즈가 나와. 아니요 하여간 연말 잡을때난 <웃음> 한말도 못했었네요 에 그정도는 아니고잘잡으신대고 어쩌다 뭐. 걸림면 어디앞자로 되어버리고 네 오늘 그런 날이에요 양하게확안 올라탑니다, 오늘. 오! 오! 뭐야? 오, 깜짝이야. 아이고, 두 대를 갖고 왔는데 두대 필걸. 자, 이거. 문줄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구멍 집어넣는 거 그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고기업이는 못펴갖고 이제, 이제 저기업이. 오늘은 체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쌍거리가 단한 번도 없었어요분 11시 1 5분1 어, 1 1 8마 20분. 1네요 많이 분 11시 20분. 1 1이2 0 1시2에1시2 0시2 0 2 0 0 갈때까지 이렇게 찍을지 못찍을지 뭐 모르겠어요 오우 한 10m 15m? 15m 정도 어? 떨어지. 왜 자꾸 떨어지지? 이런 거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의자에서 달렸다가 떨어지나? 꽃게 아 같이 누어도 돼요 괜찮아요 얘네 잡아먹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참이 애자가 감느끼가 기 진짜 애매합니다 작은 거 이런 녀석들은 더한 거 같아 붙어서 먹지 말고 떨어져서. 네. 예. 어 앞에 앉아서. 시작시죠. 네. 공만 들고요, 공만. 어? 공만 들고라고 자 오후 스타트. 자 만무하신 게원자 예. 한번 올려보자. 예. 네. 예 그럼요. 음. 1 2시8 분. 배가 뜨니까 이제 애절을 전혀 안먹네요? 영지떨어아나아 오늘 그래요 이상하게 왜, 이러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일100 원, 1도안0 개, 100 만, 게0 만, 년이 만, 에한 마리 1 0 잘 잡으시네 이제 이게 기대고서 다리를 난감대는 하나 얹어나요 이백 개 너무 힘들다 와 이렇게가 이렇게 힘들었나? 이드베님께서 정말 몇 개월 동안 동출 한번 하시자고 하셔가지고 몰래 만나뵈러 한번 왔어요 보호조사님 다니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편집장은 원투낚시라든지 뭐 방파제 이런 데는 가는데 선상낚시는안따라다니더라고 낚시 싫어하는 사람이 배 위에서 8시간, 앞, 9시간 있는 것도 곤욕이죠. 그래서 제가 녹화해 간거 편집하는 게더 좋다고 하니까 자연들의 각자 역할이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자, 2시 40분인데 10분 후에 정리하시자고, 정리하자고 하시네요. 지금 아직 10분 남았지만 일단 223마리입니다 내일은 아들내이랑 시간 뺏어버리고요 4시간짜리 그 자식이 기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그 녀석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같이 가지 못했는데 시간대 조심하면서 좀 타보려고 합니다 후반에 힘이 딸리면 왼손으로 챔질하기보다는 릴링은 팍! 갑자기 빨리 합니다. 아, 저 여러분, 그, 3, 호추 추가하시더라도, 애자에 오징어든 지렁이든, 요즘에 과메기 얘기가 유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질 없을 때, 다른 것보다는, 그냥, 토성체비 한 서너 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질 없을때 손가락 빠는거 보다는 낫더라고 음. 캔서티 오션은 그 소문만큼 그렇게 뭐 글쎄요 저는 그냥 무난하다 이정도 그정도 분평을 하고싶은데 엄청나게 감도가 좋거나 라고 했다고 뭐 강성 강성은 튼튼하긴 제가 언제까지 들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어, 스파이럴 가이드가, 어, 원줄 풀림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그 원줄은 0.2호, 0.3호입니다. 그래서 라인 풀림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그냥 무난합니다. 가격은 58,500원인데, 요즘에 5만원대도 굉장히 많던데. 엄청나게 좋은 건잘 모르겠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맥스는, 캐스트킹 화이트맥스는, 작년인가 구매를 했는데, 이 썸바, 선바, 보이시죠? 썸바가 코팅이 벗겨져요. 근데 뭐, 성능에 지장 없으니까. 저는 뭐 모양새 이런 거 그닥 따지는 녀석이 아닙니까? 그냥 안에 있는 뭐 기어류라든지 뭐 밖에 레벨 와인더에 있는 원기어라든지 그런 게 성능이 이상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써야죠 와 쌍거리 한번 없이 설성도가 안 좋긴 안 좋았어요 오늘 선상들이 잔뜩 그 모여 있었던 게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저 대천 앞바다에 저기 좀 가봤으면 했는데 배끼리 서로 지나다닐 때 너울이 심한 그런 곳은 잘안 가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9월 1일날 오늘에 236마리였는데 참,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잡을까 네그 키퍼백이라 다들으시고요 없으면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와 동률 채울까요? 지금 233 날이야. <웃음> 와 첫날 딱 똑같이 하고 말아야지. 너은 나오니까 접을 수가 없어 갑자기 너은 나와요 네낚시대사올리요자 아이고 한 마리 부족하네 자 시간은 6시 출항, 2시 50분 정리 딱 그렇게 하시네요 300개는 됐쇼? 에이 어림없어요 오늘 300개로 잡기에는 아침에 너무 안, 안 나왔어요 그럼요 3 2 0개부 뽑아야 조금이지 지난번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9월 1일 왔을 때. 마리수도 3마리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 한마리 차이 나네? 9월 <웃음> 1일은 <1이는> 236개 잡았나? <웃음> 235개 잡았나? 몇개예요 300개 찍었다. 원래 적은물 때는 320, 30개를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너무 안 나왔어. 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좀 크죠? <목소리> 아침에 잡은 거는? 선도가 좀떨어지는까 제가 챙기고. 한1 0만 여 눈이 할때 출렁거려서 안돼요 원래 조항이 안 좋을 때 나누는 거예요 300개 넘게 찍었으면 200개 드릴텐데 오늘 저, 저도 꺼쳤어 재수씨 아, 예. 저도 아유. 많이 못 잡아서 300백개 못 드리겠어 아유. 우리 많이 잡았어요 아유. 우리 많이, 잡았 나, 아유. 아유. 많이 잡았는데 나 저기 뭐야 지난번보다 한 마리 들잡았어 마리. 235개 230개? 반만야지대 반지 떨어졌네. 네? 아니 나나 오늘 무조건 300개 넘을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자, 아,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